네. 광엽 앵도금 성부 무속소입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나노 광학 혐의경 광학 2만배에서 물 분자가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본 건데요. 현재 에, 지금 물에 있는 입자를 정수기에 있는 물을 보르카브론더 블랙 다이아몬드로 파장으로 때린서 3분 뒤에 그리고 10분 뒤에 있는 변화된 모습을 살펴본 건데요 좀 조정을 해볼까요 네, 물 분자의 색깔이 귀엽고 보기에 너무 좋아요 네, 물방울인데 사실은 이게 조직구조가 어느정도 마르면서 네, 글라이스 이제, 네, 유리글라스에 표면인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볼 수,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물은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과학현미경으로 물의 조직구조를 볼수 있다는 거. 네. 기적 같은 이야기죠. 과학현미경으로 물의 조직구조. 일명 분자구조죠. 그걸 볼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거 전자현미경 보는 게 아니고, 과학현미경입니다. 과학현미경. 네 발명특허반은 나노 단위를 볼수 있는 과학 혐의죠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광협에서 갖고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이 기쁘게 이런 걸 촬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물방울 물의그 속에 있는 물방울을 네, 이렇게 물 입자를 이렇게 하면 조직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왜 물맛이 바뀌었는지를 물이 굉장히 굴쭉하면서, 뭐라고 할까, 부드러워졌다. 한마디로, 어, 커피도 그러고, 모든 액체가 부드러워졌다. 보르카보나다라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물의 조직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네. 하하, <웃음> 야, 이, 이, 거를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야, 이 보통 자 이제 현미경을 조금 더 정확한 초점 을맞추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웃음> 아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미세한 저기는 이제 균주고 물방울 입자들이 이렇게 아주 재밌는 색깔로 재밌는 색깔로 이렇게 변화가 돼 있어요. 야,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저거는 이제 다른 입자고 예 요거는 이제 다른 입자고 물 속에 있는 다른 입자이지만 요거는 물방울이 변화된 물방울 맞네요 맞습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 물방울이죠 예. 아 힘들지만 과학 2만배에서 이렇게 야 이거를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볼수 있다니까 와 색깔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걸 색상을 이 미술로 이 색깔을 낼수 있을까요 와 이것도 세상에 와 이거를 믿기 힘든 색상인데 그죠? 자, 영상으로 조금 더 화질을 좋게. 네,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자, 1920, 1080. 자, 네, 이제 영상 촬영, 자체 영상 촬영. 스마트폰이 아닌 자체 영상 촬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나야 좀더 화질이 좋게 보이니까. 오, 이건 진짜 화질도 좋은데. 1920, 1080에서. 네, 물 분자구조랑 맞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기 가운데 입자들이랑 색깔이 다르죠. 와, 진짜 동화 같은 느낌의 물 색깔이 왜 좋은지, 느낌만 봐도 좋아 보입니다. 느낌만 봐도. 이렇게 바뀐다는 게, 뭐, 보기에도 뭐, 좋은 것이, 몸에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물의 분자, 이거 보십시오. 와, 이런 색깔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파장이 깨진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아름다운 색깔이 물방울 기포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르카브라 블랙 다이아몬드의 파장이 인체에 얼마나 좋다는 것을 이 색깔로도 구분이 되게 만들어져요 이게 참 믿기 힘듭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움직이니까 물방울이 맞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건 안되고 초점이 요게 조금 거의 뭐 근접했네요 의욕 초점 맞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이 색깔이 어떻게 나냐 하는 거죠. 물방울이. 보통은 파장대가 물방울이 도면요. 안 좋은 거는 방사선에 하면은막 이상의 가운데부터 이렇게 깨져요. 근데 이건 깨지는 게 아니고, 물, 물 입자의 색깔이 동그랗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자체를 이렇게 나오는 걸볼 때, 야, 색깔이 이쁩니다. 그냥 보석 색깔 같은 느낌 물방울이 다양한 보석 색깔 같은 느낌 의 파장대로 박혔다는 거, 그죠? 색깔별로 이렇게 완전 색깔 원색인데 아름다운 색깔의 그 색깔 보석 색깔 박혔다는 게 이게 지금 믿기 힘든 거죠. 와, 이거 보세요. 어이, 잠깐, 잠깐, 잠깐. 색깔건드렸어 믿기 힘드네요. 와,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 르카무라드 블랙 다이아몬드가 인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먹는 것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지금 한 수년간 먹는 실험을 해왔는데, 먹는 것은 제가 밝히는 않았지만, 이제 물 분자를 바꿔준다는 건 확실하고요. 물에 어떤 이 알칼리, 우리 몸에 좋은 게 알칼리가 있고 산성보다는 알칼리가 조금 좋다는 걸 아는데, 그 정확한 게 어느 것이 좋다. 그 기준점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대강 뭐 pH로 해가 뭐그 라인이 좋다. 뭐이 정도인데, 뭐 육각수가 좋다. 뭐 이런던데, 물의 입자의 파장의 색깔을 이렇게 낼수 있다는 거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미에 이걸 관찰해서 지금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거든요. 광학 세계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와, 진짜 이쁜 완전 보석 색깔 같아요. 물에서 완전 원 보석 색깔이 다 나오는 거 보면은, 야, 완전 천연 보석 색깔이 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가능한 이야기냐. <웃음> 생각만 해도 이게 가능하냐. 와 이해가 안갈 정도의 그거든요. 이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이상 광역 어, 한국광역 보석감정원 광역보석갤러리카페 그리고 앵두금승분석소였습니다.